오늘은 김치 배달 갑니다 이렇게 5 k g 를 얼음까지 넣어서 김치 배달을 가봅시다 김치 장사하는 꽃창지기 하다참잘 팔려야 될 텐데 많이 어쨌든 많이 팔려면 좋겠죠 자 시동 걸고 갑니다 자 도착했어요 여기가 지금 김치 배달하는 곳여기는 꽃창에 다운 타운 거리 가장 보나다고 했던 곳인데 자, 김치를 갑니다 들어가 볼까요? 사와띠, 사와띠카 굿모닝, 굿모닝. 자, 여기는 맥 리조트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자 우리 모뭐 먹어볼까 모반 코코넛 애플 프레쉬 오렌지가 1 0 0네야 이거 완전 히 그림네 꿀와 완전히 그림네 어. 이거 와. 이야, 아. 야 좋죠 아주 와 기가 막히네 오늘 날씨가 기가 막힌거죠 그냥 아어떻게 뭐 이거 360을 집에서도 캬. 차거리고 나와서도 카카거리고 어쩌면 좋대 이거 아 이거 진짜 와 이거 그림이다 진짜 어쩜 이렇게 물이 이쁠까요 아그 보고 있는 순간 사디카 프린더에서 엘로저 친구가 한국에서 이렇게 이랬다는데, 형금을다까보고 다 하는 게 하나도 아, 없어. 아, 좋다. 이 <목소리> 어, 그림을 보고 앉아있어요, 지금. 아, 이게 어쩔, 어쩔 거냐고,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림이다, 그림. 그냥. 아, 요거 따로 아, 저장해갖고 올려놔도, 야, 이거는 기가 막히네, 아, 기가 막혀, 아, 그냥. 와, 진짜, 완전 기가 막혀, 그냥. 아름답다, 진짜, 아름다워. 아, 아... 여기 맹주조트의또 시그니처란 바네. 자, 보자. 자. 아, 이쁘다. 아, 이뻐, 이뻐. 천만원짜리야. 천만원짜리 <웃음> 천만 작품인데. 아, 만조네, 만조야. 이 우리... 이야, 불이 들어다 이까지 들어오는 물이 오 좋소이다 편안해 아 좋다 편안하게 또 음악도 듣고 얼마나 좋아 싹 넘어가고 자아 분위기 좋소이다 좋다 아 화이트 샌드비치 만조네요 만조야 아, 여기는 어디 껌거이라고 인디비치 좀 나름 괜찮다는데 가보죠 한번 보자 인디비치 라이브 음악하고 레게 음악하고 재밌어요 사람 좀 있네 인디비치 데일리 클래스 Sunday, see you the map 인디비치야 하와이안 커피 yeah? 자 인디비치면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서 또 뭐있나 어, 괜찮은가 봅시다 꼬멍조목하죠 여기도 시영복도 걸려있고 아담의 방갈로가 이렇게 짜자자자자자자자 색깔이 파스텔이 조이가 나름 그래도 가격이 좀 있어. 아 사람들 치다 오, 게 여기 비치프론트 여기 귀찮은 것 여기 귀찮은 것인것인은인데은데 여기 다찮은 것인데, 여기 귀찮은 것인데, 여기 귀찮은 것인데, 여기 귀 곱셉야� s o o r 하다 카오 t v r 아, 분위기 좋죠. 자, 마이디마이가아마이디마이이디마이디마이이이게 자, 마이디 마이크. 자, 이디 양말 벗어야 돼이발상을보하네 아, 상을 요가 프로그램 어떻게 될지 보고, 보자 데일리 하 보고, 시영시간 하네 이데상이 밤에도 하고 얼마나 안쓰고네 얼마나 보고, 이영상나보 요가 매트 아 여기서 영요거를 하겠네 여기서, 여기서 요이를 하겠어 자기자기한 맛이 있어. 아, 잠깐. 썬탠하고 배추 뭐. 색깔이 파스타. 아, 얘도 느낌상 파테의 느낌 나네 이게. 어. 어, 또 맥주 한잔 먹어야지. 왔으면은 맥주 맛있게 먹읍시다. 아. 자 내려가봅시다. 뜬얼파 아하. 아이고 해변은 또 해변의 맛이 있어 이렇게. 아. 아유 좋다. 아저 요트 할때 있네. 저기 또 뭐야? 어 단지분가? 웰컴 DJ 잼비스. DJ 잼비스. 다른 데는 여기는 또 정전 하나? 봅시다. 웰컴 투 DJ 하우스. 어. 정전식 확하는 같은데 숨지 있고. 야, 숯불선자이 아, 맛이지. 아, 분위기 봐. 아주 위에 사람 자네. 저위쪽에 여기 사람 자고, 아, 꼬창답지, 이게 바로. 이게 꼬창이지. 아, 이런데 밤에 다 와서 한잔차시지간히 먹고, 응? 아, 좋소이다. 얌, 짠, 땡겨줘야지, 이거. 봅시다 아. 아 좋다 자 봅시다 아. 좋지요 분위기 좋아 야 분위기 좋아 물 때문에 쓸고 말것 어우 두커플이네 저기서 하는게 야 이것도 야채화를 만들었네요 야생가 같네. 바다야야생 아... 진짜... 자, 출발할까요? 오늘은 무슨 날? 기분 좋은 날! 갑시다!